치맥으로 우리가 여름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요? 얼굴 보면 누구세요? 난 누구? 난 누구? 아침에 간단하게 붓기를 뺄수 있는 마사지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붓기 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여름철에 좀더 붓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좀 낮도 너무 길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치맥 많이 드시잖아요. 먹고 나면은 그때 너무 행복했어. 아 진짜 인생은 이런 거지 막.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요? 얼굴 보면 누구세요? 난 누구? 난 누구? 저도 가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집에서 빨리하면 5분 만에 끝나는 것 같고 오늘 설명하니까 5분좀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마사지를 할 때는 깨끗한 얼굴이어야 돼요 아무래도 좀 온기가 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받았어요자 우선 마사지를 하기 전에 손이 너무 거칠면 피부에 자극을 주니까 크림 같은 거라든지 우뭐 집에 가지고 계신 제품으로 편하게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손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사지 하기 전에 좀 온기가 전달이 돼야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 혈액순환이라든지 목이잘 되거든요. 그래서 온기를 만들어 주고 손이 좀 따뜻해지면은 얼굴에 손을 닿지 않는 아, 1cm 정도로 약간 그 톤을 얼굴 가까이 댑니다 그러면 약간 온기가 전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 한 번씩 쓱 쓸어줍니다. 온기가 약간 좀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얼굴을 어, 가운데로 나누게 되면 우리 바로 턱 아래쪽이 죠푹들어간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턱 끝도 가, 가볍게 눌러줍니다 인증 부분도 눌러줍니다 그래 좀 부었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은 조금 더 꼼꼼하게 제압을 해줄 거거든요. 눈에 있는 골반을 따라서 세게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눈에 보면 여기 딱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를 세게 꾹 눌러줍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3주 정도 또 바로 옆으로 가서 3주 정도 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눈썹 사리는거 3주 정도 눌러주고 눈썹 고리를 눌러줍니다. 자, 마사지를 하고 나서 네. 귀 뒤로 손을 옮긴 다음에 목 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조금 더 붓기를 빼는 좀 세부적인 동작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손을 끝으로 잡고 절반 얼굴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얼굴 끝까지 귀 뒤쪽으로 한번두번세번 아래쪽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번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번 뒤로 가서 내려줍니다꼭 인증쪽 가운데서 시작해서 너무 힘을 강하게 싣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좀 부드럽게 그냥 쭉 민다는 느낌으로 밀면 되거든요. 귀 뒤로 가서 또 내려줍니다. 그리고 콧볼 쪽에서 시작해서 쭉 이때는 얼굴의 광대뼈를 따라서 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쭉보통한세번 정도 가면 돼요. 세귀 뒤로 가서 또 내려주게 됩니다. 눈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귀를 마사지 해주는 게 붓기 빼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귀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귀를 바깥쪽에서도 한번 눌러주고 귀 안쪽도 꾹꾹꾹꾹 꾹꾹 세게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귀를 반으로 접어보세요. 꾹 접고 앞으로도 하고 그리고 손을 V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 위로 올려주면은 훨씬 더 붓기가 잘 빠지거든요. 한 10번 정도. 실장이가 아쳐줬어요 끝났는데 <웃음> 어, 어때요? 좀 간단하죠, 그렇 간단하게 좀 약간 몇 군데를 좀 지혈을 해주고 붓기를 좀 약간 어, 여기 우리 림프절로 보내서. 좀 붓기를 빼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마사지를 하면 되거든요 어때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침에 너무 부었었을 때는 좀 가볍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은 붓기를 빼고 예쁜 얼굴로 화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좀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